보랏빛 장비나, 눈빛 장비, 물빛 장비, 검은 늑대 숄리나, 모험가의 조끼 같은 아이템 있잖아요.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이 매일매일 쿠폰을 얻으면 보랏빛 장비 상자, 물0개만 모으시면 상자 하나를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 아 매일매일 쿠폰은 사람들한테 거래가 아니고 어,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만 있고요 제가 이거를 직접 창고에 넣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 바로 다른 계정으로 쿠폰을 옮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과연 좋아. 은행원 이사한테 옮겨진다는 거는 옆에 있는 캐릭터한테서 쿠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레벨 정도만 해도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는 모을 수 있어요. 깨는데 기르면 5분? 캐릭터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하셔서 매일마다 다른 캐릭터 들어가서 깨셔가지고 모으신다면 50개를 금방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Yeah! 그리고 창고 확장 쿠폰은 캐시 아이템이거든요. 요령하시면 본인의 창고를 계속 늘리실 수 있어요. 레모닝님, 매일매일 쿠폰은 어떻게 얻나요?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더니 카카오라는 아이템을 구하, 구해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카카오를 두개를 파시고 가서 이제 n p c 한테 카카오 두개를 주고 쿠폰을 하나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럼 제 가방이 꽉 차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메일 쿠폰 아까 18개 했는데 하나가 늘었네요 데저트 해안에서는 티프몽콩콩이라는 요 친구, 여기 보이시죠? TM이라고 딱 NPC 위에 표시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퀘스트를 받아서 삼복더위라는 아이템을 구해야 하는데, 캐논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잡아주시면은 삼복더위라는 아이템이 나와요. 이 친구한테 여기 뭘 클릭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제꺼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왔어 무슨 일인데? 와아벌 꿀을 갖다 달라고 하네요 메가폴리스 숲길 이 남서에 오시면 은딱 보면 이 꿀! 꿀! 꿀발라져 있는 이 몬스터 보이시죠? 뭔가 벌 닮았잖아요 이 친구를 잡으면 다 바로 벌 꿀을 줍니다 이 파라오라는 소년한테 말을 걸면 은 차단자 아포시스라는 아이템을 갖다 달라고 해요 이 친구를 딱 잡으면, 여기 보면은, 처단자의 아포시스의영호 그거를 이제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바로 이 마리넬이라는 친구한테, 이 친구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을 눌러주시면은, 이 친구가 매매 퀘스트를 줘요. 이 소화기라는 아이템은, 필드 4에서 땅을 파시면은, 소화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한테, 보면은, 처단자 몸 머맨 A를 잡아오라는 퀘스트를 줘요. 첫단자를 잡아서 파우치도 다 모았어요 별을 보는 소, 소녀 별이라는 이 친구한테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이거를 누르시면은 스블루의 메일 퀘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고문의 정석은 멍구스라는 몬스터를 잡아주시면 은 나와요 로즈가든에 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노숙자 이안이라는 NPC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석회 분필을 갖다달라고 해요. 소단자 야수 빈센트인데 그 친구를 잡으면 석회 분필이라는 아이템을 줘요. 해줍니다. 머리카락이 NPC거든요. 퀘스트를 받아주시고 자 이렇게 땅을 파치면 플랩 인형이라는 아이템이 나와요. 보시면 윈이라는 친구에게 퀘스트를 받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첫 단자 아이시클러 이 친구를 잡으면은 아이시클러의 영혼을 줘요. 보이시죠? 테치치는 미구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필드인 타바스코 화산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아, 뭐가 이렇게 무거울까? 뭘, 뭘? 아, 자, 이어서 타바스코 일 m l 퀘스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시면 순문장 켈베로스한테 말을 걸면 은 뜨거운 근성이라는 아이템을 갖다 달라고 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처단자 블렘 보이시죠? 이 친구를 잡으면 뜨거운 근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승리, 사다 이길 수 있어! 오여저오여저 어, 죽어, 죽어! 안 돼! 죽었다! 블렘은 여러분들 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블램을 잡으면 뜨거운 군상이라는 템을 줘요 레벨이 290인데 TM이 315에요 저는 사자를 키울 때 여러분들 블루초 퀘스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레벨보다 지금 TM이 높냐 매일매일 퀘스트도 하시고 영 사냥도 하시고 테마탕 사냥하면 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볼게요 315인데 43% 과연 여기 TM이 몇 프로나 오는지 한번 보세요 와우! 거의 20% 가까이가 올랐어요. 고랩 때도 경험치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로봇 GRT21이라는 요 NPC가 있어요. 보이시죠? 바로 이 친구한테서 이 상자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60개, 80개, 80개. 이렇게 교환을 하시면 되는데, 자 피에스타에 가는 방법은 바로 이 티켓을 두번 클릭을 해주시면 은 이렇게 피에스타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보주가 거래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여러 개 많이 키우시면 은 캐릭터가 3개면 은 하루에 6번씩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랜덤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상자를 통으로 팔으셔서 돈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정말 잘 먹는 직업들은 많이 먹으면 진짜 40개까지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적게 먹으면 10개 정도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광역 스킬이 없는 직업들은 10개 먹기도 진짜 힘들어요 네 그렇죠 제가 여우를 키우라고 하는 이유가 여우나 감각형 캐릭터는 광역 스킬이 풀이 짧아요 범위도 되게 넓고요 제가 뽑는 피에스타에서 좋은 직업은 정령사 이제 여우나 사자, 비디치나 성직자, 듀얼리스트가 될것 같아요 그악으로 안좋은 직업들은 너구리나 쿠키, 다크로드도 힘들고요 광역이가 없는 고양이도 되게 피해서 오면은 보지를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캐릭터를 생성을 할때 광역 스킬이 많은 캐릭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 갑자기 내 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오 너무 좋아요 안돼! 하나만 더! 오바. 하나만 더 먹자! 어 10초! 하나만 더! 안돼! 오, 오 하나 먹었다! 오, 예. 여기까지 피에스타 및 반짝반짝 빛나는 장비들 어떻게 얻는지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